두 손으로 발렛발을 잡으시고 11자로 서주세요. 이 상태로 패럴러폴리에 8타임스 후앤쭉앤두앤쭉앤 쓰리 앤두앤포앤두호흡은 편한대로 파이앤두앤 식스 앤두모 and, seven, and, two, last, eight, and, 좋으세요. 똑같아요. 턴아웃으로 부드럽게 1번 포지션. 그대로 똑같이 뿔리에, one, and, 길게 허벅지 안쪽, two and, 머리 끝까지 커지세요. three, and, 발바닥 꾹 누르시고, four, and, 귀엽게 멀리, and, five, and, 복부 쏙 집어 넣으세요. six, and t more, and seven, and 길게, four, and 좋으세요. 자, 이번에 똑같이 세컨 포지션, 넓은 와이드, one, and 길게, and two, and t and three, and t 무릎 방향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a g a n d five, and two, and six, and two more, and seven, and two, and eight, and 좋으세요. 자, 11자로 이제 룰루베 8번씩 복부 속 집어넣으시고 Up, and down, and two, and down, 배 앞으로 나가지 않게, and down, and, four, and, 머리 길게, and, five, t and, six, and, t and, seven, t and, eight, and, 똑같아요. turn out으로 여덟 번 준비하실 거예요. 뒤꿈치 허벅지 안쪽 한 선으로 만들어서 up, and, down, and, two, and, 둘 엔, 스리 엔, 두 엔, 포 엔, 두 다리가 똑같이 내려오셔야 돼요. 엔2식엔 두, 세븐 어깨 안 올라가게 엔, 에잇 엔, 좋아요. 자, 세컨 포지션 준비. 허벅지 돌려서 고관절부터 턴아웃 업. and down two 좋아요 three and two four and two five and two six and two seven and two eight and 좋으세요 옳지. 자, 턴두, 오른 다리부터 할 거고요. 턴두 동작. 손은 편안하게 하세요. 그대로 발바닥 앞으로 쓸어서 네 번씩. 하나, 엠, 그렇죠. 엠, 투, 엠, 길게, 엠, 발바닥 쓸어서, 엠, 둘, 엠, 포, 엠, 사이드로요. 엠, 뒤꿈치 계속 앞을 보여주세요. 엠, 투 w 무릎은 계속 옆을 향해서, 3 h 길게 키 커지고, 4 o u 내리에, 빼기에요. 뒤로, 하나, a 키 커지면서 들어오고, 2 w 뒤꿈치 내리면서, a 3 d t n n 그렇죠. 반대방향으로, 준비, 프론트부터 턴듀 r 앞으로, 쓸어서키 커지고 two M들 N three m N f N 사이드 인 하나 M 키 커지고 허벅지 안쪽 t w N 허벅지 안쪽 N t h r 길게 N f o N 대리에백 N one 속 집어넣고 t M 허리 길게 하세요. Three M, two M, four M, 좋으세요. 자, 그 다음은 네 가지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순서는 앞에 네 개, 옆에 네 개, 뒤에 네 개. 준비 M 발끝 에너지 쓸어서 밀어 올릴 거예요. 하나 M 그렇죠. 높지 않아요. 사선 아래로 뻗어요. Two M, three and, 다리 길게, and, four, and, side, in, one, and, 높게 들지 않아요. 뻗어요, and, two, and, 에너지 쑥, and, two, and, four, and, 대리에, and, 나, 무릎 앞으로 돌아가지 않게, 무릎 옆으로, two, and, 키 커지게, and, three, and, and, and, 손끝 머리끝 길게, and, four, and, and 좋으세요. 반대 다리 발끝 발바닥 쓸어서 에너지 인원 좋아요 길게 앤투앤몸 흔들거리지 않게 쓰리 앤 길게 앤포앤 사이드 인원앤 길게 앤투앤쭉앤 쓰리 서인 다리 튼튼하게 포앤 때리에 앤 하나 M, 길게 M, 2, M, 2, M, 3, M, 서인다리 골반 길게 세워요. 4, M, 좋으세요. 다리 좀 푸시고요. 자, 팟세 동작하실 거고요. 천천히 끈적끈적거리게 오른다리부터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홀드할 거예요. 자, 그대로 발끝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앤 쓸어서 내려가고, 1번 앤 투, 발끝이 발끝 끌어올리고, 앤 투, 올라가는 다리 골반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은 골반 높이 유지, 앤 둘, 포, 쭉, 그대로 홀드할게요. 투, 쓰리, 포, 6, 7, 8, 9, 10. 그대로 키 커지면서 내려오세요. 키 커지면서 키 커지면서. 그렇죠. 자, 반대 다리 똑같아요. 파앤 발끝을 긁어 올리듯이 무릎은 옆으로 턴 아웃. And 끌어내리면서 키 커지시고. 투 쭉. 앤쭉키 커지세요 옆구리 찌그러지지 않게 앤3 갈비도 모으세요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쭉앤 라스트 4 올라가서 홀드 하실 거예요 준비 1 2 3 4 5 6 7 8 9 10 그대로 키 커지면서 끌어내리세요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다리 좀 푸시고 데벨로페 하실 거예요. 파세, 방금 하셨던 파세 그 다음에 앞으로 데벨로페 네번씩 옆으로 뒤로 순서 간단합니다. 파세, 앞으로 데벨로페 블리에 그렇죠. 똑같아요. n 파세, 데벨로페 하면 서밑에 다리 블리에 앤, 쭉 n 둘, 쓰 n 데벨로페 And, 키 커지면서 들어오시고. a n four. 데벨로페 할때 너무 주저앉지 않게. And, t n 똑같아요. 사이드. And, passe. 데벨로빼블리에 a n t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블리에할 때. And, two. 리에 a n 그대로. And, two. Three. d 리에데벨로빼 t w 라트, 포, 파세, 데벨로페, 플리에, 끈적거리게, 앤, 데리에, 엠 파세, 무릎 뒤집어지지 않게, 쭉, 그렇죠. 둘, 엔 파세, 손끝으로 멀리 코끝이 선, 둘, 두번 더, 엔 파세, 데벨로페, 플리에, 엔 엎드리는 느낌 있으시면 안 돼요. 가슴 세우세요, 파세, 배꼽 세워서, 엔 둘. 좋아요. 자, 반대다리 하실 거예요. 좀 힘드시죠? 자, 똑같은 다리, 반대다리, 서 있는 다리 그대로 앤, 받세, 블리에 데벨롭게, 엉덩이 따라가지 않아요. 앤, 둘, M, 받세, 데벨롭게 할때 궁뎅이 그대로 유지, 둘두번 더요, 앤, 쓰리, 블리에키 커지면서, 그렇죠, 주저앉지 않게, 둘 p 세 데벨로 d 쭉, 길게, 사이드 e a 세 d p a s s n d d e v 가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배꼽 속, p 세 데벨로 d 블리 e l o p e b l 데 e 로 d n d n d passe, 끈적거리게, 길게, and d 트 last, p a s 쭉, a 길게, 대리에, M 바세, 앞뒤로, 길게, 둘, 다리를 높게 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 있는 다리, 몸통, 유지, M 둘, N 길게, N 바세, 손끝, 길게, 코끝, 둘, N 숨 쉬면서 하세요. 바세, M 둘, N 길게, M 좋으세요. 자, 계속 이어서, 받드망 하실 거예요. 오른 다리부터 네 번, 똑같아요. 그대로 많이 들지 않고 서 있는 다리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 엠, 그렇죠, 엠, 투, 엠, 서 있는 다리 키 커지게, 쓰리, 엠, 투, 엠, 포, 엠, 뿔리에, 한 번, 좋아요, 엠, 사이드, 하나, 엠, 쭉, 엠, 투, 엠, 둘, 몸통 흔들리지 않게, 쓰리, M 둘, four, 리에한번또 후, 엔, 둘, 뒤로, 하나, 엔, 가슴 길게, 둘, M 둘, 엔, three, 엔, four, and, 그대로 뿔리에, 좋아요. 반대 다리, 하나, 엔, 둘, M 2 엔, 2 M three, and, two, and, 4 o u r a 하게 뿌리에 쭉 사이드 하나 a 길게 m t 허벅지 안쪽쪽 3 허벅지 안쪽 길게 f o 들어와서 뿌리에 그렇죠숨 고르시면서 뒤 and back and 그렇죠 m t 허리 치지 않게 and e 그렇죠. 블리에 둘. 자, 상체 우리 캄블레 넣을게요. 앤 손끝 길게 보면서 옆으로. 앤 손끝 시선 같이 가서 한번더 위로 업. 앤 넘어갈게요. 허벅지 안쪽힘 계속 주시고 반대쪽 손끝 시선 우아하게 해주세요. 쭉. 앤둘 이어서 앤들쭉 좋아요 앤두 손바 잡으시고 백한 블레 오른쪽 시선 앤 가슴 넘겨서 허리 아니에요 앤한번더앤 위로 업앤쭉 넘어가세요 허벅지 안쪽더힘앤 시선 반대쪽 인업 a n 둘, 양쪽 어깨 레벨 맞춰서. a 둘,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a 쭉, a n 좋으세요. 자, 링바링, 오른 다리부터 바에 올려서. 앞으로 먼저. a 멀리 앞으로, 간불레 앞으로 쭉 스트레치. 숨 쉬세요. 깊게 일어나시고. 그대로, 플렉스로 한번 더, 앞으로, 후, 스트레칭 하실 때숨 참지 않아요. 그대로, 호흡 후, 앤, 둘 사이드로 갈게요. 그대로, 사이드, 아까 했던 감블레 앤, 그대로, 후, 조금 더 있다가, 앤, 그대로 밀어서 일어나시고, 한번 더요, and, 쭉, 후, 밑에 다리, 위에 다리, 다 무릎 쭉 길게 피시기 a n 반대 다리, front, a 멀리 앞으로, 후, 좋아요, 어깨 힘 들어가지 않게, a 길게, 한번 더, 위로, up, flex, a 후, 충분히 호흡하시고 힘들어도 힘들어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M 둘 사이드로 바꿔서 M 둘쭉 사이드 캄블레 멀리. M 그대로 길게 일어나시고 한번더 하실 거예요. 다시 업. M 둘 쭉. 좋아요. 길게 좋아요. 다리 내리시고요. 그대로 시선 폴드 브라 좀 해보실 거예요. 그대로 시선 아노 엔 반대쪽 시선 아노 엔둘 안바로 시선 한쪽으로 돌아서 한숨 후 잘하셨어요.